자, 숫자의 세상을 본따서 식의 세상을 만든 거야. 숫자의 세상을 본따 뭐의 세상을 만었다고 그럼 수 대신 식을 넣은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의 세상이 그냥 식의 세상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유리, 시계. 식, 물이, 식. 그 다음은 정식, 그다음분식 맞지? 네. 그럼 여기는 양식, 네. 여기는 음식, 음식. 장난치냐? 음. 그래서 이런 장난을 방 방지... 어디서부터 많이 이상해졌어. 정수 부분에 있는 이 다항식 그 식을 다항식이라는 이름이 붙었어. 여기는 분식이사아그니까 분수식. 괜찮아? 네. 그럼 우리가 오늘 할 유리식은 누구와 누구를 포함하고 있다? 정... 다항 야이 새끼야 정식이야. 정... 이래 정... 다항식과 <웃음> 분수식을 <웃음> 포함하고 있다. 이 다항식이 정수범위에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다항식이 더셈팩셈곱셈나으로 음. 배웠으니까 이제 분수식의 더셈팩셈곱셈만으로 배우자. 요 다음 단원이 그래서 무리식이야. 요렇게 배우고 나면 식의 덧셈, 필셈, 곱셈, 안셈는 거의 다 알게 되겠다 이러는 거지 시계는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지수식도 있고 다른 뭐 다른 숫자들도 있으니까 자 일단은 그러면 다항식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차수가 있다 다항식은 그럼 다른 건 차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분수식에서는 차수를 나, 나타낼 수가 없다 자 그럼 유리식이라는 뜻이 뭐냐 분수 형태로 생겨야 돼자 분모에도 x에 관한 식 분자에도 x에 관한 식이 있는 거야. 이게 유리식이야. 근데 이때 분모에 있는 fx가 분모에 fx가 x가 없는 숫자면 유리식인 거고 얘가 그게 아니면 무리식인 거야.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다음 장에 있습니다. 분모는 0이 안 내면 안 되는 것까지 다 있을 겁니다. 두 다항식 다항식이 뭐라고? x가 있는 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 식들 오케이 뭐 엑셀 1차식 2차식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다항식 7 이런 거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상수항도 다항식으로 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있는데 분모에 0이 오지 않고 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된다 이거야 분수 형태야 야7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 1분의 7이던 2분의 14던 맞니 여기서 분수꼴이랑 분모 분자가 서로 소인 그러니까 자연 정수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꼴로 나타날 수 있는 식인데,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분수식. 분모에 문자가 없으면 무슨 식? 다항식이라고 하자고. 됐습니까? 너 자꾸 나랑 계속 눈맞추신다 어? 어 네. 여전히 모르겠어? 아니요.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웃음> 네. 쳐다보지 마가 아니라, 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면 어딜 봐야 되니? 여길 보는 게 맞고, 여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를 보는 게 맞고, 그 시선이 자리스 거꾸로 돼. 나랑 얘기하고 있을 때는 나랑 눈만 치는 게 싫게 여길 보고,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때는 나를 보고, 그러니, 내가 오늘 이걸 본게 있는데, 그러니,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렇게 보인다, 나한테. 짠. 어? 난 너희가 저렇게 보여 뭐하는 거지? 어려운 문제일까? 뭐하는 거야? 아니 뭐하는 거야? 수능을 여덟 번만 보래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아니 진짜 알죠 아는 거 진짜로? 뭐하는 뭐 거지? 아 너한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름친 거 없잖아 <웃음> 그러니까 너도 뭐하는 거지? 지금? <웃음> 아니, 내가 이거 너희 풀라고 거였으냐? 나, 보여주냐? 나, 나, 나, 나안 <웃음> 안 진짜 안다짜 왕을 없애고? <웃음> 아니 뭘 없애는 거야? X는 미친놈이 있어. 이렇다고,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뭘 듣는지 모르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 지금 처음 뭐 하는 거 같아? 삼너 보는 거야. 삼너보야오너 보고. 보고, 안 되지. 나 처음에 0 X 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너 보는 거야. 아니, 잠깐, 안 돼. 근데 시한테 한마리 잠깐만, 잠깐만. 손수건 사기 대. 안 돼, 진짜로. 우리 소인수분해? 아, 이게? 아저 이거 소인수분해 소인수. 게 소인... 얼핏 들은 건 있어 소인수분해하는 저런, 저런 짝들이로 들으면 <웃음> 잠깐 와, 아니 이어가지 말라고 <웃음> 잠깐만 나 인자 안다고 그 이로 나는 거야 지금 이가 보이니까 아니 뭘 없애는 거야? <웃음> X는? <웃음> <웃음> 제대로 안 들으면 <웃음> 이렇게 된다고 <웃음> 아, 너희가 봐도 솔직히 병신같지 않니? 어? 그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야 이거 괜찮아? 할수 있겠어? 하고 묻는 것들은 너한테 밝혀주고 나서 너희가 보는 저 느낌 있지 저사람왜 그러지? 하는 느낌과 같은 정도의 난이도인 거야 사실은 근데 너희가 되게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해서 이걸 지금 나한테 묻는다고? 그럼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고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니려면 수업은 수업대로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 뭘 듣고 있는지 시간나흘러라가아니라 알겠냐 채영아? 응, 네. 자 분명 내가 얘기했는데 숫자의 세상을 본따서 무슨 세상을 만들었다고? 시계, 시계. 어, 시계세상을 만들었어. 그러면 은 숫자의 세상에 있는 계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계세상에 도입을 할까? 아니면 시계세상에 있는 독특한 나만의 계산, 계산 방법을 만들어낼까? 가져오는 게 낫지. 그럼 분모가 틀리면 뭐 해야 돼? 통, 통분. 통분. 그럼 나눌 게 있으면 약분. 응. 그대로 온다. 그게 이거잖아.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다. 크기가 같은 분수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할때 사용해? 통분. 얘는 약분. 그럼 연산. 분모가 똑같으면 분모 놔 두고 분자끼리 더한다. 알고 있던 거야, 모르던 거야? 알고 있던 거야. 분모가 다른 뭐해? 통분해서 여기 d 곱하고 여기 c를 곱해줘야 똑같아지잖아. 똑같이 뺄셈도. 자, 분수의 곱셈 어떻게 했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맞지? 분수의 나눗셈은 나누기를 뭘로 바꾼다? 곱하기 역수 분모는 분모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생겼어? 그대로야 그대로. 그대로야 근데 이게 식으로 적용된 것 뿐이야 자, 첫 번째 1번부터 볼게 이게 다항식인지 유리식인지 구분하래 자, 다항식은 분모에 문자 있어? 없어? 다항식은 분모에 문자 없어? 유리식은? 있어요 분모에 문자가 있어야 돼, 맞지? 야, 그래서 X분의 1 이거 너희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해보면 이 차수 있다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이거 차수 없다 그랬어?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건 차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랬던 게 그때는 무리식, 유리식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차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얘는 분모에 문자 있죠? 네. 그럼 무슨 식? 유리식.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니까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분수식이죠 네. 우리 분수식 찾아라 이 얘기야 그럼 이게 분수식 맞지? 예, 약분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써놓은 상태에서 문자 있어 없어. 있어요, 맞지. 분모에 문자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지. 얘는 무슨 식이야 그래서? 다항식. 얘는? 응, 다항식. 얘는? 분수식. 분수식. 야, 야, 눈이 있으면 다 푸는 거 아닐까 그러 되게. 자, 얘네들 뭐 하래? 통분하래. 자, 우리 통분할 때 6이랑 8 통분할 때 48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4로 보통 하지 않아요? 좀더 머리 써서. 아까 그 친구처럼 어어어 어, 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이 통분하는 이 숫자가 작을수록 계산이 편하다는 거. 그래서 최소공배수를 생각하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얘 이런 느낌이지. 2하고 1/3처럼 같은 게없 없는, 없는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분모 분자를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누구로 통분돼? x 1에 X 플러스 4로 통분이 되겠죠. 이게 미안, 잠깐만 두번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되겠죠. 괜찮네? 그 왼쪽 거는 뭘 곱했어? 응. 오른쪽 거는 응, 자 그러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통분 어떻게 할까요? 봤더니 이런 거 봐봐. 6분의 1과 8분의 1을 통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는 2 곱하기 3이고 머릿속에 2 곱하기 4잖아 그럼 여기 뭘 곱해주면 얘랑 같아질까? 4 그러면 여기 4가 생겼고 얘는 3이 새로 와야 되겠지 그고 그러니까 그 부족한 숫자들 여기는 지금 얘네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엔 뭘더 곱해주면? x 플러스 1를더 곱해주면 얘와 같아지겠지 오른쪽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밖에 없어 뭘더 곱해주면 왼쪽과 같아질까? 그럼 여기에는 얘가 더 곱해졌으니까 x에 x 플러스 2 여기에는 x에 x 마이너스 이렇게 통분이 되겠죠 소인수분해 느낌이잖아요 숫자로서 인수분해하는 걸 소인수분해 식으로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그럼 이거 통분할 때 얘네도 그냥 곱한 거네 그럼 는 1로 올 거니까 x 플러스 4고 얘는 여기 곱해지니까 2x 플러스 3 되겠네 그럼 더해주면 분모 똑같아졌으니까분자끼리는 더하면 3x 플러스 7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괜찮아요? 자 뺄셈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통분할게요 통분 어떻게 돼요? 크게 불러요. 3 x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면 여기에 뭐가 0 0지0 3x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지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그0 0 0 0 0 0 0 0 0 0 0 0 0 0지0 0 0 0 0 0 0 0 0 0 0 0 x 0 0 0 0 3. 그럼 얘는 2x 플러스 1에 3x 마이너스 4분에 9x 마이너스 17 약분 안되죠 마이너스 3은 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응 네. 음, 여기 네. 여기 마이너스 3 그러네 마이너스 23넥 x t 통분 되시겠죠? 그럼 약분을 위해서는 보면 12분의 7 곱하기 24분의 3 같은 경우도 뭐18 같은 경우 볼게요. 얘도 6, 6 갖고 있으니 6으로 약분하잖아요. 그게 일단 소인수 분해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좋아. 얘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7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3분의 뭐2 곱하기 3 곱하기 3. 여기 있는 거얘 이렇게 약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인수분해한다는 게 좋겠죠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뒤집을 수 있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게 x 마이너스 5분의 x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얘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여기는 x에 x 플러스 2 얘는 곱하기니까 뒤집지 않겠지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어 분모는 x 플러스 2의 제곱 분자는1 괜찮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새롭게 배운 거야? 새로운 게 아니야. 새로운, 새로운 게, 게 아니지.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거에 새로운 기술이 더해진 알고 있던 기술이 변형돼서 더해진 것 뿐이지. 그치 변형됐다? 확장된 거지. 지식을 확장시킨 거야. 선생님. 방식도 분수 계산이 되나? 응. 네, 되는 거죠.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 오. 여기 근처에 저기, 성남 쪽에 공공비행장 있고, 뭐 특전사들 낙하 공간이 여기야. 오. 자, 그 다음, 그, 그, 저, 저, 비행기, 지나가는 비행기 루트랑 항공대 이런 것 때문에 고도지라는데. 제 음. 요거 배웁니다. 부분분수 무슨 분수 여기서 분수의 형태 두 가지를 추가로 배우는데 첫 번째가 부분 분수 두 번째가 번분수야 얘들아 아무 의미 없는 수학할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뭐 편하게 확장은 하지만 알아갈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남겨갈 수 있는 건 남겨가는 게 좋고 수학상에 도움이 되는 계산들은 해나가면 좋고 여기 연산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도움되겠니 다항식의 연산이 도움이 될 거야. 곱하고 나누고 현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이런 거할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연산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거 하면서 연산 이좀더 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분분수와 범분수라는 건데 얘는 딱요 단원이 오기 전까지는 만나기 좀 힘들 겁니다. 요 단원 이후로 자주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도 충분히 볼 거예요. 이런 거. 갑자기 막뭐 풀다 보면 4분의 3분의 뭐 9분의 5뭐 이런 거 풀잖아요. 이게 분수분의 분수꼴 4분의 3분의 3 이런 것도 분수분의 분수꼴 이걸 번분수라고 해 그럼 번분수의 계산을 이렇게 보자고요 AB 나누기 C분의 D면 이거면 이건 사실 AB분의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지 그럼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지 그럼 AD 곱하고 BC 곱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에 거 있는 게 얘네들끼리 곱해서 분모로 오고요 밖에 꺾끼리 곱해서 분자로 와요 근데 잘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한테 이거 설명 안 하려고 얘하고 얘를 동시에 없애는 수를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뭘 이용하냐? 얘를 이용해서 36을 곱해버려요 그럼 분모는 27 되죠 분자는 20 되죠 근데 27 되는게 이렇게 곱해서 27이 된거고요 이렇게 곱해서 20이 된겁니다 똑같은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든 결과는 같아요 올케 같다면 괜찮아? 그럼 얘는 3으로 나누겠죠. 이거니까. 분모 분야 똑같이 3으로 나누고 분모 분야 똑같이 4를 곱해버리면 12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곱해서 3. 아 4가 되죠. 이렇게 곱해서 12. 약분하면 4. 이게 범분수야. 여기서 범분수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부분분수 만날게. 부분분수. 자 따라해. 분모가 곱의 형태면. 부모가 곱의 형태면 부분분수 의심해라. 부분분수 의심해. 네. 분모가 곱해졌지? 얘는 따라의 차분해. 차분해. 분자. 분자. 왜안 따라해? 차분의 분자. 분자. 앞에 거분의 1. 앞에 거 분해. 빼기 뒤에 거분의 1. 뒤에 거 분해. 이렇게 쓸수 있다야. 근데 수학은 보통 편하게 쓰잖아. 근데 좀 복잡해졌지. 그리고 수학에서 말하는, 수학 선생님들이 말하는, 쓸수 있다는 뭐냐면, 써라. 안 쓰면 마흔다. 써야 한다. 바꿀 수 있겠지? 못 바꾸냐? 이런거야 실제로 한.. 몇 년이냐 대략.. 잠깐만 대충 계산 좀 해볼게 지금 한 26살? 25살? 되는 가 중학교 3학년 때쯤이니까 한 10년 전 대략 한 10년 전한한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였어 10년 넘었겠구나 이런 문제였어 이런 문제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떠땡땡 더하기 19 곱하기 20분의 1은 얼마입니까?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였어요. 학교 시험 문제. 더 일찍 보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분수 더쌤 뺄쌤 배울 때 경시대회 문제로 나와요. 이거 위에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단. 2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다. 그리고 뭐12 곱하기 13분의 1은 12분의 1 빼기 1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규칙이잖아요. 이거 1대 예를 푸세요. 이거 1대. 그럼 다 규칙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거든. 1 빼기 2분의 1 돼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통분하면 6분의 1 됩니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 통분하면 어차피 이 예산이 다 똑같이 됩니다. 왜? 통분하면 분모는 곱해진 거고, 하나 큰 수가 1로 고 하나 작은 수가 1로 가니까 분자 상상일 1이겠죠. 그럼 이거다 그렇게 써보면 뭐가 이런 식으로 와서 맨 뒤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운데가 다 사라져요. 맨 앞에 뭐 남을까? 맨 뒤에 20분의 1 남겠지. 정답 그래서 20분의 9야.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선생에 맞았는데 응. 얘 2분의 1, 얘 6분의 1, 얘 12분의 1 이렇게 다 계산했어요. 근데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응? 잘했잖아. 잘했잖아. 나 뭘로 보냐? 목재려보냐 뭐 응? 잘했잖아. 지가 이 방법을 못 생각했어. 그래서 계산해서 맞았대. 그럼 잘했잖아. 이게 부분분수야. 분모가 뭐의 형태로 보여? 곡의 형태로 보이면 부분분수를 의심해라. 너희가 지금 이걸 보면 아 중학교 1학년이 그거 못 풀어? 이것도 못해? 할수 있어. 왜 너희는 3년을 더 살았잖아 인생을. 근데 이 친구가 이 방법을 못 읽어내서 다 분수를 다 계산해서 풀었어. 잘했잖아. 이 문제만 놓고 보면 뭐 만약에 이거 푸느라 시간을 많이 뺏겨서 다른 거 계산을 못해서 틀렸다면 혼을나겠지만 맞았다며. 잘했잖아. 어이 친구 나중에 성남에 모 갔어. 그때는 외고는 영어 수학다 나랑 자꾸 눈 맞추고 너 되게 부담돼 내단어적으로 얘기를 할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나한테 부담되지? 이거 그러니까 이이 이 얘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그는 <웃음> 의식적으로 나를 안봐 사람이 자연스럽게 봤다 안 봤다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러고 있으면 끝잖아 이거는. 근데 나도 시선을 넣어 주고 넣어 주고 넣어 주고 돌려서 주는 거지. 아유 씨. 여튼 어요 부분 앞으로 자주 보일 녀석이고요. 수1에서 자주 보일 거고 수열하고 나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모르는 얘기들 했습니다. 문제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서는 선생님, 얘도 분모가 고배 형태고, 고배 형태? 이걸로 곱해지잖아. 이거의 제곱이니까. 얘도 X 곱하기 X 마이너스 5잖아. 분모가 고배 형태니까 부분분수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얘는. 부분분수란, 분모가 고배 형태고, 분자는 고배 형태가 아닌 경우가 첫 번째. 선생님, 그렇다면, 얘는 고배 형태고, 여긴 아니잖아요. 맞지? 근데 부분분수는 곱하기에서의 효과가 전혀 없어 더하기에서의 효과가 많으네요 아까도 보면 각각의 한들은 곱하기로 만들어졌지만 각각의 연산들은 다 뭘로 했어? 더하기. 더하기로 했어 그래야 사라지거든 부분분수 요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이것들비슷한게막 있으면 막 사라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들 중에 분모가 고배 형태지만 곱셈이니까 일단은 곱셈이니까 부분분수를 의심하면 안돼 곱셈이니까 약분을 위해서 인수분해는 한다. 얘도 약분을 위하거나 뭐 통분을 위한 거겠구나 근데 하나의 분수를 나눴었지 그럼 부분분수겠구나를 의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분모가 고배 형태지 차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준 거 분해 분차 괜찮아? 네. 는 앞에거 분의 1 요, 요거에다가 앞에거 분의 1 빼기 뒤에거 분의 1로 쓴다. 그럼 얘가 된다. 그럼 얘는 분모가 얼마야? 1. 1이지. 네. 그럼 x 플러스 3이 얹어져야 되는거거든. 이해돼요? 네. 자 근데 얘는 복잡하죠. 얘가 남아있잖아요 문자가. 네. 좀 귀찮은 겁니다. 싫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보자 그럼 얘를 네. 이렇게 바꾸는 건 힘들다면 얘를 이쪽으로 바꾸는 건 괜찮겠지? 네. 그럼 통분해봐. x 더하기 1 곱하기 분의 a에 x 더하기, 2. 더하기 b에 x 더하기 2. 그럼 양쪽 똑같으니까 얘 날아가고 얘가 뭐가 되는데? 어 항등식 문제죠 a x 더하기 a, b x 더하기 b가 x 더하기 3. a 더하기 b에 x, a 더하기 b, 이 g, e a 더하기 b, 얘가 3, x 더하기 3. 그럼 얘가 뭐여야 하고 1. 야 뭐야 한다? 3. 그러므로 a는 1. a 더하기 b가 1. 2a 더하기 b는 3 빼주면 a는 2, b는 마이너스 좀더 볼게요 자 이제부터 계산을 좀 해봅시다 17번 어떻게 해야 계산이 가능할까요? 통분, 통분. 합시다 뭘로 통분 돼요? 불르세요 분해 여기에 뭘 곱해야 돼? 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뭘 곱해야 돼? 플러스 3자 그럼 분모는 그대로 두세요. 어차피 약분하려면 이게 또 필요하니까 여기 앞에가 x제곱 마이너스 1 뒤에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9 계산하면 얼마 될까?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9니까 8. 약분 안 되죠? 네. 자 그럼 얘도 통분이라는 얘기인데 통분 한번 해볼게요. 분모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3 X 플러스 6될 거야. 근데 이것도 되고, 우리 이런 거한번 봐봐. 이런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2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 Y가 뭐, X 마이너스 1이 6분의 뭐, 대충 뭐, 5래. 그럼 이거 우리 통분부터 하니 뭐, 똑같은 수를 곱하니? 어, 등호가 없으면 통분을 해서 계산하는 게 맞아.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세요 어 6을 곱해서 3 더하기 5여 이러면 안되잖아 얘는 내가 새각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거 2분의 1 x가 4야 양변에 뭘 곱해서 편하게 등호가 있으니까 곱해도 되잖아 그러면 등호가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로 곱해도 되지 뭘 곱하면 편하니 6 그럼 3x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는 얼마로 5로 놓고 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양변에 얘, 얘를 곱해주는게 좀더 편하지 않을까 그럼 얘는 약분되면서 누가 곱해져? x 플러스 6이 4x 플러스 15에 곱해지는 거고 괜찮아요? 얘는 얘랑 약분되면서 얘가 남았는데 걔가 얘랑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누구한테 곱해져? 4x 플러스 27에 그게 얼마다? k다 4x 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24x 플러스 90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27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0 39, 39 사라지죠? 결국은 9네요 자 20번 통분해야 되겠지? 네, 네. 통분해보자 그럼 x 플러스 2에 네, 3에 네. 4 맞지? 네, 네. 이거 분해 여기엔 뭐가 생겼어? 네. x 플러스 4 오른쪽엔 이, 이, 그치? 이게 더해지겠죠 그럼 분자가 2x 플러스 6이니까 2에 x 플러스 3 맞아요 분자에 이거 약분되죠 그러니까 얘 결과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2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분모가 고배 형태잖아요 더하기고요 그럼 부분분수로 풀어도 된다고 차, 차. 얘에서 얘 빼면 1이지 1분의 분자 가로 열고 앞에꺼 분의 1 빼기 뒤에꺼 분의 1 더하기 차 1분의 1, 1. 앞에꺼 분의 1 빼기 뒤에꺼 분의 1 1분의 1다 필요없죠? 얘랑 얘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요. 남는 가격이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통분되죠?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4분의 올라간게 x 플러스 4 x 플러스 2 빼주면 이거 통분이 좀더 편해 보이지? 근데 이게 여덟, 여러 덟 여덟 개가 이어져 있으면어 그치 그래서 그런 데 사용하라고 부분분수 알려준거야 그럼 얘도 부분분수 느낌이 나죠? 얘도 부분분수 느낌이 납니다 얘 앞에는 아니지만 뒤에 있 그럼 써볼게 빼기 차 2분의 2 맞죠? 앞에거 분의 1 빼기 뒤에거 분의 1 이거 없어지고요 빼기니까 얘 사라지죠? 그럼 정답은 x 플러스 1분의 1이네 무조건 부분분수가 압도적으로 편해 라는 건 아니야 근데 알고 있을 때 써먹으면 좋은 아이니까 알아둬 자그 다음 나오는 이 녀석이 분분수 분수분의 분수 꼴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복잡하면 안에 꺾끼리 곱해서 분모에 밖에 꺾끼리 곱해서 분자에 그럼 얘는 어차피 약분도 될 거니까 얘가 x x-1 곱하기 x 플러스 1 얘는 XL, x 의 x-1 x-1, x-2 맞죠? 자 일단 요 얘네들 약분 되는 건 되지 그 다음 약분이 더안돼어 여기 있네 자 그럼 봐봐 어떻게 약분 되는지 우리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는 결국 어떤 곱셈이었냐면 a, d분의 b, c였거든요 그럼 지금 a 입장에서 누구랑 약분이 가능하냐면 원래 자기 분모 또는 여기 바로 밑에 맞니? 그러니까 네. 얘네 둘하고 약분이 되니까 A 입장에서는 얘하고 얘한테 약분이 돼 맞아? 네 저렇게 약분할 수 있어 그럼 D 입장에서는 누구하고 누구 약분할 수 있어? D. D는 네. C하고 B야 맞지? 네. 그럼 B 입장에서는 A하고 C고 그러니까 B랑 약분할 수 있는 게 누구야? 네. A하고 D지 B는 A랑 D. 그다음 C 입장에서 누구? A랑 D.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 같은 편끼리 봐봐. 누구랑 누가 같은 편끼인지. 그래서 약분되는 애든지. 자, 나는 퐁은 퐁끼리 약분할 거고 당은 당끼리 약분할 거야. 그 노래 알아? 조약돌. 네. 퐁당퐁당퐁당퐁당퐁당 응.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퐁은 퐁끼리 약분돼요. 당은 당끼리 약분 돼요 어차피 이건 기약분수 만들면서 약분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퐁당퐁당 퐁은 퐁끼리 약분 당은 당끼리 약분 됐죠? 그리고 나서 위아래 봐도 약분하면더 이상 없죠? 그럼 안에 꺾끼리 곱해서 분모에 써주시고요 남은 밖에 꺾끼리 곱해서 분자에 써주겠습니다 괜찮으니? 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 좀 해주세요 26번. 분수 밑에 계속 분수가 있지. 그니까 분수 밑에 분모나 분자 자리에 분수가 있는 거 번분수라 했잖아요. 번분수에는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루트 <목소리> <목소리> 못 읽겠지? 그래서 나도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분의 1, 분의 1, 분의 1, 이렇게 읽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생긴 거. 안에 통분 부터 해야 되겠죠? 얘부터 계산할게요. 이거 안에 거 괜찮아요? 네. 파란 거 먼저 계산할게요. 통분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여기다 얘예 곱할 거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괜찮아?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2가 얼마야? 약분 되죠? 마이너스 1이면 되고 그럼 파란색의 결과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이 이 빨간색의 결과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1. 유리화해주면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어차 계산하는 얘기고 이런 번분수는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왔고요 그럼 밖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야 되니까 x 플러스 4에 3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비례식이거든? 무슨 식? 비례식 자 비례식인데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이거 근데 비례식에서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X가 3K면 Y는 4K인 거야 K라는 문자 안 썼으니까 써도 되지 그럼 이걸 그냥 집어넣어 볼게 9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 밑에 9K제곱 마이너스 12K제곱 계산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3K제곱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7K제곱이야 약분하면 3분의 7 3분의 7 3 더하기 7 10 그럼 얘네들은 뭐겠어? X를 뭘로 놓고 4K Y면 어, 3K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돌아왔을 때 어, 여기는 할만한 계산이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럼 31번도 괜찮은데 30번이 문제거든요 오케이. X 플러스 Y는 몇 K? 5K OK. Y 플러스 Z는 몇 K? 6K? Z 플러스 X는 몇 K? 3K 자이 경우 계산이 힘들어요 지금 하나 10K. 알려드릴게요 순환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더하세요 그럼 X가 몇 번? 번. Y 몇 번? Z 몇 번? 2번.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두 번씩 더해진 거 맞지? 음. 걔가 얼마? 18K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K? 어, 9K 근데 X랑 y 가 더한게 몇 K라고? 5K. 5K 그럼 Z는? 4K, 4K. 그럼 Z가 4K면 Y는? 2K 3K. Y가 2K면 X는? 3K, 3K. 3K. 맞나요? 응. 비슷고있지면3인데2대 응. 4입니다 응. 괜찮겠어? 유리 함수라는 건 어쨌든 y는 fx 인데 이 fx가 무슨 식? 유리식. 유리식은 다항식일 수 있고 분수식일 수 있는데 y는 다항함수는 우니가 다항함수 일반적으로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건 빼고 이런 애를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애는 분수함수 중에 분수식인 분수함수 중에 분모가 1차식인거 분차는 1차식 이하 이네만 만날거야 그니까 1차 거하 상수 오케이 얘네만 만날거야 그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 그니까 러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이런건 본 적은 있을건데 y는 x분의 1반비례함수날찌려보지 말고 배운적 있다면 배운적 있다고 너희 지가 기억을 못해놓고 날찌려봐야지 <웃음> 함수면 x축 있어야 되겠죠? 네. y축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원점이죠? 0이 아니라 5에 5자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으면 믿어 안변웠는데 하지 말고 요렇게 요렇게 x축이랑 y축이 닿지 않아요 근처에 가요 점점점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내성발톱처럼 말려 올라가는게 아니라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쁘죠? <웃음> 요 녀석을 빨간색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쪽에서 요렇게 얘를 이쪽으로 넘긴 것 같은 요렇게 이렇게 아니에요 내성발도 오케이? 그럼 이게 기본적인 모습인데 자,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봐 x가 양수형 y도 양수일 수 밖에 없고 x가 양수형 y도 음수일수 밖에 없잖아요 1,3,3만 밖에 없고 음수면 양수 뽀가 반대니까 2, 3, 분만 밖에 없고 분모가 커질수록 숫자는 작아질 거고 반대로 분자가 작아지면 강아수 분자가 커질 거고 그런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라걸 맞아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형태를 우리는 원점에 어디에? 원점 원점에 대칭인 두 개의 곡선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원대 쌍곡 아우유치 자원점에대 지는 쌍곡선인데 이거 형태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배울 녀석은 조금 다가은면 Y는 X분의 K를 먼저 배우게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K라는 저 위에 있는 게 0보다 큰 상태일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은 K가 0보다 어떤 상태? 작은 상태일 거야 그럼 그림은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유리함수에서 찾아줘야 될 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 K값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얘가 항상 1순위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얘가 1순위라고 할게요. 그러면 0순위가 있어요. 제 최우선이겠죠? 0순위. 따라해봐. 점근선. 음. 점근선. 점점 근처에 가지만 닿지 않는 선. 그럼 여기선 이거랑 이거지. 여기서도 이거랑 이거지. 근데 그거를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X축과 Y축이잖아요. 이게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사실 X축의 원래 이름은 Y는 0이네요. y축의 원래 이름은 x 형입니다 이걸 찾아주세요. 오케이. 예. 점근선과 k값을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럼 여기는 원점이라고도 보이지만 점근선의 교점이죠. 예. 우리 수학상에서 뭘 했냐면 수학상 마지막에 도형을 이동시켰어. 맞니? 예. 도형을 이동시켰다고 네가 공방에서 쳐 빠진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예. 얘네가 평행이동해서 만날거야 그럼 평행이동하면 점근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지고 x, 여기가 x 축하 y축이면 요점이 뭐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우리가 지금 만날 애들은 여기서 이름이 붙어진 애가 아니라 기존 원래 이름을 찾아야 돼요 오케이?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박지영으로 태어났는데 외국 나가고 이름을 바꿨고 미스터 파으로 바꿨어 미스터 파크지파으로 바꿨다고 하자고 아 제이파크 어 좋다 제이파으로 바꿨다 고 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제이팝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한국에서 그러니까 누구로 찾을까 얘기야? 그렇지요. 박지용으로 찾을까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름이 x축, y x축과 y축이라는 제이팝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거야 일반화돼서 원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x 정분선 y 정분선 이렇게 거지. 얘가 x 정분선 얘가 y 정분선 오케이? 또 얘는 x 정분선이라고할 겁니다. x 정분선 y 정분선 그러면 얘가 만나는 요 점이 점근선의 교점 맞아요? 네. 무엇의 교점? 어, 점근선의 교점이면서 원점의 대칭이니까 대칭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굳이 원점의 대칭인 것 뿐이지 사실은 올라가요 야 원점은 제이 o 같은 미국이름이잖아 미국이름이니까 한국이름을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냥 점대칭인 거다 뭔 대칭? 어, 점대칭이다 사실은 또 찾아보면 얘는 샤라똥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느껴져요?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고요. 접어서 포개지고요. 이 직선에 대해서도 접으면 포개집니다. 대칭 맞나요? 그러니까 이두 직선들 얘는 선대칭도 가지고 있는데 뭔대칭? 선대칭. 어, 선대칭의 기울기는 기울기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지나는 건 어디를 지나? 이 대칭의 중심은 지나죠. 대칭의 중심은 점근선의 교점이고, 즉이 검은색 직선 두 개와 노란색 직선 두개총몇 개의 직선이? 네, 네. 개의 직선이 한 포인트를 지나지. 그럼 저 포인트를 찾으려면 직선 몇 개가 필요해? 네 개가 다 필요할까? 그래, 최소한 두 개만 하면 되지. 그럼 두 개만 하면 나머지 다 한다는 거지. 기울기 정해져 있으니까 한 놈은 이렇게, 한 놈은 이렇게, 한 놈은 사시도4 45, 5오도니까그 점만 찾으면 나머지 네 직선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맞니? 네. 점을 하나 안다는 건저 점을 알기 위해선 두 개의 직선이 지나간다고 했지 네. 점을 한다 안다는 건 사실은 직선 네. 두 개를 알려준 것 그럼 직선 두 개를 안다는 건 나머지 직선 두 개도 알수 있다는 것 오케이? 러니까 네. 정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을 다 따져보면 첫 번째 1차 함수 배웠어 맞니? 네. 어, 그럼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꼴이고 그때 a를 뭐라 했어? 기울기 b는? 근데 이 y절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저처럼 안 외워서 저렇게 문제가 될수 있지만 x가 0일 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거겠죠 그럼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이런 녀석은 총 4가지 네 형태로 그려질 텐데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내려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몇 가지 형태? 네 가지 형태겠죠.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들은 전부 뭐야? 기울기가 0보다 큰 거야. 이 파란색은 올라가니까 기울기는 0보다 크고 y 축과 위에서 만나니까 Y절편이 0보다 큰 거지. 빨간색의 그래프는 내려가니까 A는 0보다 작고 y 절편 위에서 만나니까 Y절편이 0보다 큰 거죠. 이걸 케이스에서 다 외우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A는 0보다 큰 거고 y 절편 밑에 있는 거고요. 얘는 A 자체가 0보다 작고요. Y절편도 밑에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형태만 알면 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 직선이고 살짝 기운 직선이다 그러면 이차함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림을 그려보면 a가 0보다 큰 거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이고 둘다뭘 가지고 있어? 대칭축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대칭축 얘는 대칭축 즉 선대칭도형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존재하고 얘는 전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대칭의 중심이 존재하는 뿐이야 그럼 이대칭축에 대해 원래 Y축 대칭을 봤지만그 Y축도 J파악 같은 거지. 그 상황이 Y축이 된 것뿐이지. Y축이 항상 대칭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을 우리 또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먼저 꼭지점이라고 부르기로 했단 말이야. 맞나요? 네. 그럼 꼭지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로 갖는 거니까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포물선으로 그려질 거야. 1차 함수는 직선으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 분수함수는 유리함수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분수함수는 뭔가 대칭형태의 쌍곡선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대칭형태의 쌍곡선이 대칭성이 되게 많다는 거야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어 점대칭은 그 대칭인 점 여기에 대해 대칭이겠지 그리고 선대칭은 그 점을 지나는 45도짜리 기울기가 양의 45도 이만큼 130도 즉 여기가 45도인 또는 여기가 45도인 이런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지 이거에 대해 대칭이고 점근선 두 개가 존재하는 특이한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점근선은 이렇게 보면 돼. 분모 0만 되는 게 점근선이야. X점근선. 분모가 0이 될수 없잖아요. X가 0이 되지 못하니까 거기에 다 가만 가는 거야. 그럼 분모가 0이면 이값 전체도 0이 되진 못해요. 0에 가까워질 뿐. 그러니까 X가 한없이 커진다 보거든요. 피자가 한 조각 있는데 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 어쨌든 먹기는 먹잖아. 냄새를 맡던 미세 원자 단위로 먹던, 먹기는 먹지. 먹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아주 아주 작은 단위로도 먹지. 그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그 되지 못하는 값이 정근선이 될 거라고. 그럼 어쨌든 이것들은 다 소위 말하는 뒤에 뭐가 붙어있는 거야? 함수가 붙어있는 거거든. 뭐가 붙어있다고? 어, 함수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게 정의역 존재해야 되고 공역 또는 치역이 존재해야 되지. 그러면 정의역은 뭐겠어? 얘는 아무 말안 했잖아. 모든 실수야. 얘도 모든 실수라고. 근데 얘는 분모가 0이 되면 안되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즉 점근선에 있는 x 이게 아닌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된다고. 제외가 되는 첫 번째 사건이 생겨. 알겠냐? 네. 음이 뜨뜻한 거. 살짝 봅시다. 자, 유리 함수는 원래는 다항함수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 중에 다항함수는 오케이? 다항함수는 예외인 겁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 초록색 부분에 있는 녀석을 배울 겁니다. 그 중에 분모가 1차고 분자는 1차 이하인. 자, 정의역은 분모가 영되는걸 제외합니다. 그럼 다음 함수 고세요 다음 함수는 분모에 문자일 수 없어? 없어. 없어. 그럼 기억은 맞으면 차수를 얘기해 주세요. 응, 3차로 입니다 이게는. 아니야, 넌 삼이 문자야. 아, 그 그렇지, 예차 함수지. 얘는. 음. 아, 문자. 어. 니까 다항함수가 아니, 아니죠. 네. 얘도 아니. 얘도 아니. 얘도 이 음. 그럼 얘 네. 정역을 구하래요. 정역은 분모가 네. 0이 아닌 모든 실수지 네. 자 그럼 이건 x제곱이 4가 아니다 x제곱이 4가 아니라는 건 x는 2가 아니고 동시에 x는 마이너스 2도 아닌 모든 실수다 깨알 같잖아요 x제곱은 4는 무슨 뜻이야 x는 2 거나 마이너스 2야 근데 이걸 부정